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곡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불린 경기아리랑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수 있죠. 오랜 시간 한민족을 이어주고 위로해준 소통과 치유의 노래 아리랑. 가야금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 연주에 앞서 가야금 조율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튜너와 화면에 보이는 조율표를 참고하여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화면은 멈춰도 좋습니다 조율이 다 되었다면 먼저 선생님의 가야금 연주로 아리랑을 감상해 볼게요. 잘 감상하셨나요? 이제 악보를 보면서 아리랑을 연주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랑 악보입니다 음표 위의 숫자는 오른손 수법을 나타내고 음표 아래의 숫자는 연주해야 하는 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곡은 8분의 9박자로 한 마디 안에 8분음표가 9개 들어있어요 8분음표가 한 박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박을 세며 읽어야 하지만 박이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8분음표를 3개씩 묶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크게 3박자를 세며 읽을게요 그러면 악보를 읽는 게 조금 쉬워지면서 몇 가지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첫번째, 8분음표 3개가 합쳐진 점 4분음표입니다. 하나 둘셋 하면서 크게 세었던 한 박을 연주해주시면 되죠. 두번째는 8분음표 2개가 합쳐진 4분음표와 8분음표가 같이 있는 경우예요 하나 둘 만큼 4분음표, 셋 만큼 8분음표를 연주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8분음표 3개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예요 하나,둘,셋 하면서 한음씩 또박또박 연주해주세요 이러한 패턴들까지 기억해두면 악보를 보는게 한결 쉬워질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마디를 볼까요? 하나,둘,셋,둘,둘,셋,셋,둘,셋 하고 박자를 세웠을 때 레, 레, 미, 레, 미 이죠 검지로 점사분음표인 레를 4번 줄을 뜯어 연주하고 같은 줄을 튕김 수법으로 연주합니다 5번 줄의 미를 엄지 수법으로 연주했다가 다시 레와 미를 검지 뜯는 수법으로 연주해주세요 물론 박자에 맞춰서 연주해 주셔야겠죠 검지로 뜯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뜯어줍니다. 이때 적당한 세기로 줄을 뜯고 뜯은 후에는 바로 힘을 빼주세요. 이번엔 9마디를 볼게요. 9번 줄레를 연주하는데 앞에 작은 음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건 9번 줄레를 연주하기 전에 4번 줄레를 짧게 꾸며 연주하라는 표시예요. 음표 위에 3과 1, 다시 말해 중지와 엄지로 집어 연주하는 짚는 수법입니다. 4번 줄내에 중지를 올려놓고 몸쪽으로 줄을 밀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9번 줄내를 엄지 뜯는 수법으로 연주해줍니다. 마무리는 검지 뜯는 수법의 손모양과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중지 중지로 연주하는 4번 줄 레는 악보에서 볼수 있듯이 꾸며주는 의미기 때문에 9번 줄레 보다 소리가 크지 않게 그리고 짧게 연주 하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박자를 세며 천천히 악보를 읽으며 연주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연주해볼까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바른 자세로 연주하겠습니다. 4마디씩 끊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9마디부터 12마디입니다 3마디부터 16마디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틀리고 놓쳐도 괜찮아요. 끝까지 같이 연주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좀더 빠르게 연주한 아리랑을 선생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선생님의 연주에 귀 기울여 감상해 볼게요. 다시 자세 잡아주시고 이 속도로 가야금 아리랑 연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가야금 소리 없이 장구장담만 들려드려요. 내 가야금 소리에 귀 기울여 집중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고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을 연주해봤습니다. 느리게 연주해도 빠르게 연주해도 어떻게 연주해도 좋은 우리의 아리랑 여러분만의 아리랑을 멋지게 연주하기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